뭔데? 와요. 이십 이0 20 2 옵니다. 2십 이십 이십 이십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이 네번째 한치를 통영으로 오네요 순선하신 분들 보니까 단골이시던데 한번 오시면 다른데 또안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요즘에 통영에서 큰 복병 중에 하나가 돌고래라고 하는데 어제 조항이 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돌고래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발 돌고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비는 열기대 갖고 왔어요 갈치들을 갖고 올까 하는데 채비는뭐 1,2,3,4단인데 너무 긴거 갖고 와요오버인거 같아가지고 모차르트 RS-330 인터라인 때입니다 근데 이게 추후 부하가 80에서 120번가 그래서 한치메탈은 100g을 달았는데 안되면 이제 120g 달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120g을 두개를 달아봐야죠 이런 뻣뻣한 장대들은 추후 부하에 맞는 적정 무게를 놔주지 않으면 힘새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힘새를 만들어주면, 그다음부터는 어심파악이 잘 되거든요. 뻣뻣하다고 어심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모차르트 이카메탈2. 길이는 692. 거의 약 2m? 2m 정도 됩니다. 리은 금양, 이지스. 3단체비라고 판매를 하시는데, 이게, 한치메탈까지 따지면, 4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테, 애기 종류는 3개 정도 달고, 가지기 길이가 약 10cm 정도 있고, 기둥줄은 한 6호 정도 되고 한치메탈이랑 채비 이건 올로그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무게를 맞춰 놔야 되겠어요 인터넷에 가이드가 없으니까 웬만해선 줄 고임이 없어. 지난번에 한번 가이드 있는 거 갖고 왔었는데 한치에 쓰려고 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120g이면 240g. 한 60%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자, 거기가 아 시대에 나타나서 저 형이 크지 하시면서 커트하는 상태에서 저1 1게하한면되1한0부터까지1게한4 0 0대 한테 100대 한테 1 와 무겁긴 무겁다. 아, 아. 아, 난이네 아, 다섯시 <웃음> 반쯤 는데 벌써요 국물이 딱 있긴 한데 사장님 네.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네맞아서 식사하시래요 아 맛있는 걸로 보시네 안찬이 그냥 살벌하네요 우리 뭐도 있어 건 거의 신성시대죠 이 밥을 먹어야지 집어가 돼 바로 시작하라고 하시네요 풍 놓으시고 20에서 15 바로 나와요? 네 15m? 15m, 20m 오므리리그가 뭔가 그랬더니 2단체비에 메탈이랑 애기를 갖고 키우면 그게 바로 오므리가 되는거죠 초체비가 뭔가. 오 왔어 왔어 땡땡이들 나와 땡땡이. 노랑 땡땡이. 20. 20? 예, 네, 예, 20. 나은 거네, 뭐요? 그러게요. 판단하신 저기가 있네. 25? 예? 이거요? 입질 오면 까딱까딱하죠? 그 정도로 활성도 안 좋아. 아, 이거? 그, 폴락대를 여러 번 덜덜이들 써봤는데, 그 무게를 한6 한 0포추 이상만 맞추면 오히려 입질이 잘 보여요. 가만히 있어도. Two. 수 okay. 자리요예 yeah, 예. Yeah. Yeah, yeah. 17.17 17. 잡겠지 어 이거 사이즈 좋다 뭐냐, 오, 오. 뭔데, 와요, 이십, 이십. 2 0 22 20 20 2 0 2 0 21 22 22 23 24 25 26 27 오쒸, 오쒸. 와완색이 어? 이런... <웃음> 아저 개인데 아, 꽃게 아쉽다 오천지 묵직하더라 우리 아들 좋아하는 꽃게인데 아... 아쉽네 오 진짜로 오네 15 15 15 15 좋아요. 이쪽도 오, 막 오, 와. 막아. 너넘어오 막. 이 오네. 라지면피딩 옵니다. 15. 15 맞죠? 네, 맞죠. 15 21도 와, 오, 많이 오, 온다. 많이 온다. 아, 좋았다. 아, 좋았어. 막어 와, 막어 와. 피딩 걸리겠어, 진짜. 어 우와! 다다아씨 아, 빠졌어 어? 뭐야? 오! 어, 빠진 데없어 예. 예, 어우 이거 뭐자 18. 덟좀좀 좀 있으면 깔겠어 오, 막 무너치는데 진짜 정신 없네. 예. 야가 야. 예. 두번 빠졌어요. 아예 빠지는데 나.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이거 이거. 무슨 짓야 예, 어우 야. 아니, 손등이 먹고잠깐 쳐다봤는데. 이단체비 거기다 츄 달리면 그게 오므리더라고 대신에 아, 이제 여기 조금 엉키지 않게 네. 쭉간거 뭐.. 예예예 예, 예. 어? 자와 손자님하고 대화를 못하겠네 손자님하고 잠깐 대화하냐고 눈 돌리고 입질라 입고 그러네 어이오징어네 어? 어한치구나0에비딩이 20에 비딩. 20? 네, 20 15에 비딩 너무 나온다. 너무 나와. 자, 손. 20개. 그렇지. 와, 어떻게 잡고 있냐. 아 오, 이거 힘좀 쓰는데? 27호에 피딩이면 27호. 계속 온다. 27호에. 아, 저거 놓쳤어. 아, 매길걸. 어, 이 사이즈 좋아. 아, 빠졌어. 아, 이거. 어, 정신없어, 정신없어. 예 yeah.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 선진 피싱 선진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먹을 건 먹어야죠. 참 드세요. 자자 먹어야 됩니다. 아, 안 먹으면 맛있게 드세요. 놓쳤어 오안 놓쳤다 가 소강 상태였는데. 쉬고 오, 싼거리 전장님 사진 찍어야 된다. 이거 응, 거기다 고등어인가? 갈치인가? 떨어졌나 보다. 어, 아닌데. 갈치인가 보다. 갈치네. 어우, 괜찮아. 사이즈. <웃음> 다 잡았어 한 30마리 했아 넘었죠 37마리인데 네. 안 흔들고 다 나왔어 한번 흔들고, 흔들고 입질받았는데 그냥 빠져버리더라고 잘 빠져버리더라고 미안 걸러와 Que bom 아, 이런, 씨. 아, 이런. 한 마리가 미안다, 지금. 일7마리 아, 저, 저 카운팅 하나, 하나 안 했으니까. 48마리. 네, 4시간부터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앞에 분들은 거의 다 정리하고 계시네요. 저는 여기서 이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갈치 같아. 선장님께서 집에 가입시다 이러시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 많이 남겼네 예, 아우 두, 두 마리만 더 잡았으면 오실 인데 아니 50일은 못 채우셨다니 예예 예, 아우 너무 아쉽습니다